하브루타를 아시나요?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유대인 문화입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100번 이상씩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타우 셰프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그렇게 하브루타 교육은 어려운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과 생각을 끌어내주는 교육인데요. 이것이 바로 네 생각은 어때 프로그램입니다. 유대인이 이 노벨상을 3 0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아이비리그를 또3 0 차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슈타인, 프로이드, 마르크스 등등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 금융이나 언론, 법률 등등 각계각층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브르타의 답이 있습니다. 하브르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브르타가 왜 유대인을 승부하게 만들까요? 질문 대화 토론 논쟁은 말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생각없이 할수 없죠 그래서 말은 생각없이 할수 없고 말이 생각을 부르고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말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를 휩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하브루타가 어렵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브루타는 질문 대화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 질문이 가장 많은시겠죠 그래서 그 지, 많은 질문만 살려줘도 유아에게 하로타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끌어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고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서의 아이들의 사고가 열리고 창의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맞다 호셰프데 맞다 호셰프는 한국어로 내 생각은 어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또 아이가 생각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두 마디가 바로 한국 교육을 살릴 말입니다 우리나라 하부루타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전성수 교수님께서 국내 최초로 유아 하부루타 교육의 기틀을 다져주셨습니다 메인 도서에 달팽이가 숨어있는데요 책 속에 숨어있는 달팽이를 찾으면서 아이들이 딥 리딩하도록 유도해주고 질문 카드를 통해 질문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서브 도서는 누리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장르의 책으로 관점을 다양화하여 사고를 자극하고 워크시트지와 놀이교구 활동을 통해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동기 하부루타는 교사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 아이들이 다양한 해답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요. 짝 하부루타는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교사의 질문에 번갈아 가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고 모둠 하부르타는 네명이 모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돌아가면서 중지를 모아가며 마지막 시우루로 교사가 정리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 아, 네이버에서 한국교원연수원에들어가셔서하어르타를 검색하시면 베스트 인어 강의로 나오며 작년 2015년에 교사 직무연수 1위로 등극한 검증된 교육입니다. 실제로 병설초등유치원에서 임상수업을 하였더니 인성과 질문능력이 향상됨이 검증되었습니다. 2016년 우리원은 하부루타 교육법으로 21세기가 원하는 핵심 인재, 소통, 협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